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는데요.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해진다고 하죠. 순양그룹 회장님께서는 어떻게? 예, 예 앵커 양반. 예예. 마내는 장사꾼이다. 예. 돈 많이 벌고 싶은 많이 일하고, 적게 벌고 싶은 적게 일하고, 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게그뭐이 틀린 말입니까? 안 걸라. 예 할아버지. 네, 들린 말이라고? 예, 할아버지 예, 맞는 말 아이가? 예, 할아버지 <웃음> <웃음> 두분 사이는 괜찮으신 거죠? 많이 <웃음> 멀어진 것 같습니다 <웃음> 내는 말이다